이분들로 들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오프로드 차량을 리뷰해볼게요. 인치넷의람 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6인승의 브라보더 바이슨이라고 있을 거예요. 3만 달러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동성텐스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막상 타면 다를 거예요. 얘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일단은 빨강색으로. 그래, 그래. 이것이 바로 브라보더 바이슨.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 차량은 다칠 램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큼지막한 그릴을 세요 이거 뜨다가 방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레트는두 줄로 달려있고 헤드레가 검정색으로 칠해진 모습 굉장히 이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 사이즈가 훨씬 더커 보여요. 특이한 점이 여기 서스 굉장히 높네요 이쪽은 뒷모습 여기 밑에 견인장치 달려있고 이거 진짜로 쓸수 있습니다 트럭 내부에 적재 공간 이쪽에 상자 두개 있는데 얘는 의자로 쓸수 있어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 차량이 6천마력이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이 셀 겁니다 차량의 모든문 열어볼게요 모두교때까 그렇지. 엔진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안쪽에서 그릴이 이렇게 뚫려있는 게 보이네요. 뒤쪽에 적재 공간 이렇게 열리고, 놀랍게도 이 차량은 뒷좌석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전부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뒤쪽에 두명 타고, 이쪽에 뒷자리. 여기는 솔직히 좀 좁아요. 그리고 앞쪽은 나름 쾌적하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평범합니다. 이제, 네. 어어, 아,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야, 뭐야. 차량의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자,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추발 트 사륜구동의 힘. 아사륜구동인데 발차력이 살짝 아쉬워요 자동차가 무거운 느낌 이게 사람이 많이 타서 느린게 아니라 실제로 느려요 스트 휠스피 이렇게 약간 있죠 그리고 이후 가속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애초에 도로에서 레이싱하라고 나온 차가 아니에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그래도 8 0마일 정도는 나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고 오른쪽 살짝 쏠리네요 여기서 드립트 오우 마이 갓! 어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제 간단한 성능만 봤으니까 개조로 갈게요 네고도 프롭 브레이크 프롭 엔진 프롭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지하가면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뭐, 뭐였지? 지금 여기 안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 미션 풀업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휠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아발란체 휠 색상은 브라이트 블루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사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샹몬는 내무제 네자 이제 개조가같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저희 팀원들이 지금 도착을 했군요 먼저 이거 스피드 커스터 T클라스 드라우 그룹 나이트 샤크 드라우그룹, 카마초, 본격, 상남자 레이스 들어갑니다. 이제. 뭔가 신기한 오프드 차량이 추가가 됐군요. 일단 갑시다. 출발트!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가자! 스타트가 진짜 느리긴 한데, 그래도 스피드 커스텀보다 빠르네요. 오 마이 갓, 나이트 자크. 나이트 자크, 횟! 이 차량보다 빨리 갈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으시고, 오, 이게 차체서스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진흙길은 그냥 넘어올 수 있어요. 여기 오프드. 여기 구간. 아니, 나이트 자크는 여기로 수진으로 올라간다고? 확실히 힘이 좀약하긴해요 이게 이 차량에 3만 달러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져요 제가 지금 거의 꼴등인데 마지막에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왼쪽 핸들링 오 미끄러지네 미션 클리어 파트 이런 제작 잠시만요 여기 경찰이 왜 들어왔지? 우리 잘못한거 없는데 자 여기 있는 경찰분은 이제 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 뒤쪽에는 견인장치를 제대로 한번 써볼거예요 저는 지금 논밭으로 왔고요 여기 트레일러가 보이는군요 이거 한번 뺏어가 볼게요 장착 뭐야 이거 안 돼? 아쉽게도 이거는 달 수가 없네요 너무 커서 그런가? 다음에는 여기 철근 이거 안 되겠죠? 어?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거 내리시고요 자 이렇게 시민의 제품을 손쉽게 뺄낼 수가 있겠습니다 찰칵 됐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공격 미안해요 됐다! 아. 됐다! 샷! 선물! 얘도 선물! 자 이제 레저를 즐기러 갑시다 <목소리> 설마? 잠깐만 설마? 설마 우리를 여기 버리려는거 아니지? 아니 헬기가 우리를 여기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든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매시고요자 내려갑니다. 스타트! 가자! 쾌 <목소리> 여러분들 제 차량이 아직까지 굴러가네요 놀러갑시다 뭐 수리 안니 되겠죠? 여기서 오프로드 가자 이게 자동차가 뒤집어지면 절대로 안돼 어?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떨어져 알, 됐습니다 폐가에 도착을 했고요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어, 됐어! 들어왔다! 1층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해가 안으로 싸트 자 뒤에서 다 같이 밀어봅시다 오 됐어 아. 아쉽게도 이 트럭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업직인 평가를 시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좋지 않지만 6인승에다가 사람들이랑 놀기에 굉장히 좋은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3 2 1땡